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고친 이적을 행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아직 그에 대한 말들을 다 마치지 않았을 즈음에 일어난 사건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적에 대해 인간적인 관점으로 무엇을 찾아보는 자들에게 그리토에게로 시선을 돌리도록 해서 저들이 비록 불과 얼마 전에 예수 그리토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잔 본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진정 그리토의 사랑을 입은 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소식을 들은 당시의 권세자들인 적대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와 그리토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 격분하며 그들을 붙잡아 오게 가두었습니다 날이 전부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말을 들은 자들이 많은 그 수가 주님께 돌아와 믿게 됐는데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4장 전체 내용부터 어,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아,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주의자들 특히 사도개인들에게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의회의 신문을 받는 사건과 이에 대한 사도들의 명백한 신앙적인 진술이 1절로 7절에 나오고요. 그에 대해 어쩔 수 없었던 그들이 단지 사도들을 위협하고 석방한 내용이 22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일련의 진행 상황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다시 성신 충만해진 가운데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이제 사장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앞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그리도의 스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빕박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보편 구원을 향한 승리의 열매가 얼마나 계속 많아지고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그 모든 것을 초월한 교제가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진전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예고편과 같은 앞으로 교회 오고 오는 교회가 다하는 일들을 그 미리 예고편처럼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사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그들의 가르침과 하늘에 오르신 그리도의 스 능력으로 베푼 다양한 이적으로 발생된 폭발적인 그 복음의 확산에 대해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사도개인들이 사도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전과 같이 비굴하게 이제 도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사도들이 전한는신은 주님의 약속대로 더욱 힘을 발휘해서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 대항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실증이 코앞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도 그것을 외면한 채 오히려 대항하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입지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종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그러한 반대의 세력의 횡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고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그, 나, 나를 미워한 세력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며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공생애 중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과연 그렇다는 것을 어, 이제 사도들이 경험하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더 당시 당대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음. 이전에 예수께서 악의 종들에게 붙잡혔을 때 베드로는 한 비자의 소리도 소리에도 놀라서 예수님을 모른다 비굴한 <웃음> 태도를 보였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코고자그 적대자들의 두려운 위협에 <웃음> 놀라 그 자신이 겪은 일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으로 저들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셋째는 적대자들의 그런 포악 속에서도 당신의 종들을 통한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를 수단으로 쓰셔서 그 비상한 역사를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려 5천명이나 되는 숫자가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단순히 사도들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약의 주님으로서 그 신실하게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보편 구원을 향한 일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적대 세력의 출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난 이적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인간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알고서 저들의 시선을 그리토에게 돌리려고 설교를 하고서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즈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리로 몰려왔습니다. 이 중에 성전 맡은 자는 제사장 중에 뽑힘을 받은 자로서 성전 내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여 성전 정결을 책임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 기이한 이적에 대해 놀라며 사도들의 증거를 들으려고 모였을 때에 저들은 단지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에 위기를 느끼고서 주님의 사도들에게 적대하기 위해 그렇게 몰려온 곳입니다.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중심되어 예수님을 대적했었는데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돼서 몰려온 곳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세 종파 중에 하나였었는데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중에 한 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저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기, 에, 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한 기적 자체를 믿,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사도들이 행한 이적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서 뛰쳐나오지 어,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개인들은 그럼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본 바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웃음>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해서 사도계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순수한 제사장 계통인 사도계열의 후예라고도 하고 또 유다 헬라파의 정치적인 파당으로. 가설 가설, 가상적인 인물인, 그, 당시의 그 창시자의 이름에 의해서 그 명칭이 부여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헬라오 그 쉰디코이라는 그 이름에서 유래, 유래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건알수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국 개파는 바리세파가 득세한 그 살롬의 알렉산드리아의 통치 이전. 그러니까 주전 76년에서 어 67년에 통치한 살롬의 알렉산드리아 통치 이전까지 하스모니안가에서 그 실력을 구가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마카비 왕가에 대해서 메시아 시대를 어, 어, 마카비 왕가에 대해 메시아 시대를 개척한 인물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하나의 관념적 이상이었을 뿐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 헤롯과 로마 통치 아래에서 다시 이전에 누렸던 그들의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니까 한동안 저 바리세파에게 그, 그 권력을 넘겨주었다가, 이제, 그 후에 다시, 그, <웃음> 해로 때, 로마 통치 때그 위세를 떨치게 된 겁니다. 정치, 종교 간의 서로의, 그, 그, 그, 목적이 투합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어, 득세할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그들은 열조들이 시작했던 바를 영속시키고 있다는 그런 보수주의를 표방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지위를 계속 누리려고 하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들은 레위 집화 출신 제사장들로서 고대의 정통성을 주장했고 또 혁신적인 일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고요. 사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적도 믿지 않고 현실의 그 안위만 생각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바리제파의 교리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을 했지만, 구전율법의 발전적 견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영혼의, 영혼과 죽음 이후의 삶, 어, 부활, 보상, 보복, 어, 천사와 귀신 등의 교리를 부인했습니다. 사실 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전체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얌리아 회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1세기 후반이에요. 조 1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아직 뭐 에, 그, 저들의 사회 속에서 그 다양한 그 구약의 내용들이 쓰이긴 했지만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중시하고 이렇게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히 오만했고 스승과의 논쟁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헬라 헬라파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도교파 사람들은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제도적으로 그 종교적 실세로서 활동하면서 살고 현실을 누렸기 때문에 현실의 그 사상들을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종교 합리주의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뭐 소승하고 그렇게 뭐. 맞짱 뜨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 원래 헬라인들의 그 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만이 미덕이었. 교만이 미덕. 더 뛰어난 학식을 갖는 게 미덕이었. 그러니까 스승하고도 싸움을 했던 거죠. 음. 이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어난 이적과 그 사도, 그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에 대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상 그리고 역사상 모든 내용들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과 그에 대한 증거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토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장차 모든 자에게 주어질 모든 행복의 수여자라는 어, 사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능력으로 사도들에 의해 안진베이가 일어난 사건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그 그들의 그 눈앞에 나타나 있었어도 저들은 세상적인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와 행복에 사로잡혀 애써서 그것을 부인하며 어떻게든 그것을 적대하려고 모여든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면 복음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외형으로는 형식만 표방하고 내용으로는 인간의 이성과 현실만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자들과 물질주의자들이 사단의 미혹에 적극적으로 수임받아 가지고 대적한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아까 시몬 얘기도 봤지만 근본적으로 소극을 치우지 않고 종교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본상의 교회 전진과 확장을 대안하고 나와요. 주의 진실된 종들를 들어 쓰셔서 그 나라를 진전시키는 일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힘을 모은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진전은 생각도 안하고 항상 자기들의 이해와 어 관련해 가지고 그 말과 행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말씀계시와행위계시가 명백하게 증거로 나타나 있어도 애써 그것을 부인하며 그저 자신들의 현지위와 행복만을 수구하기 위해서 때거리로 모여 사단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음 그렇게 때거리로 몰려와 주의 사도들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들은 주의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해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낮아지셔서 보편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계시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도의 스 부활하심과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격분했고 그 일의 증거자들 중에 핵심 멤버인 사도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진리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며 사, 어, 자신들의 본위를 위한 그릇된 교리를 지키기 위해 부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자주 봐서 확인한 바가 있지만 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후에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사수 개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덤빈 적이 있죠. 마태복음 23, 22장, 23절로, 어, 33절입니다. 그것은 참, 참조해서, 어, 보시고요. 그, 결국 뭐, 한 사람이 뭐, 여러 번 혼인을 했는데, 부활 때, 그, 누가, 아 그, 진정한, 그, 그, 누구의 그 아내가, 아 누가 그 중에 아내가 되겠는가, 누가 그 중, 어느 여자 중에 남편이 되겠는가, 그런 걸 물은 거죠. 그런데 이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가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웃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아, 이때는 예수께서 저들에게 잡으시기 바로 이틀 전쯤 되는데 아직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고난주가 화요일 정도 되는 거죠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사도개인들은 어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들의 권세에 막바로 대항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이신 방식대로 대항할 것이므로 비폭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잡고자 했을 때 잡힐 수 밖에 없었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기꺼이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방식과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대적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는 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도 에 보여줬고 그 이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보여줬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역대야 18장 13절 이하 2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지드기야가 참 선지자 미가야를 때리고 박해를 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참조해서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뭐 동일하게 그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로 65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그 예수님께서 참 고난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또 예고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항시 보면 종교 합리주의자들과 물질주의자들이 기득권을 차고 앉아서 하나님의 참종들의 입부터 막으며 해코지를 해온 것입니다 모세 자리에 앉아서 모세가 예언했던 자를 대적하는 아이러니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고집과 명예와 행복에 집착하여 그리토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나라에 대한 증거들을 싫어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웃음> 아까도 우리가 공부 시간에 살펴봤지만 발람 도 그렇고 바술사 시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그 백성 신자인 흉내를다냈지만그음 근본적으로 주님께 연합된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사회에 그 해를 끼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자기 행복과 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근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웃음>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제 어, 길로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온전한 회계를 하고 어, 돌이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지 않, 않는 모습을 취해 나가는 뭐 마술사 시몬이나 그 발람 같은 선자는 지 당대에 무슨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런 뭐 징계를 받아도 대항하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 못했을 뿐이에요. 이 <웃음> 저런 사람들이 항상 세력을 가지면 항상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 거기서 이제 시드기아 문양이요. 에 <웃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불리한 사도개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붙잡혔을 때 날이 저문 뒤였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가두게 됩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9시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략 오후 3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곳에서 이적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동안 날이 이미 정문 것입니다. 현역 무렵이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해가 진 뒤에 재판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이유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재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두계인들에 의한 핍박을 받는 중에 이전과는 다른 견인 분발에 견인. 음 불발의 그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면 그렇게 핍박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 행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비굴하게 도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 불평을 하거나 함이 없이 기꺼이 그렇게 되는 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는 그간에 되어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그 <웃음> 주님의 순종의 본과 성신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한 경험을 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믿음이 약하고 신앙의 심지가 굳세지 못해서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도망을 하거나 아니면 부인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순종하신 주님께서 몸소 가르치신 말씀과 성신님의 실질적인 인도를 받으면서 기꺼이 이런 박해와 곤란을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성신 충만한 가운데 이전에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전에 가르친 바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를 택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 사도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잡혀가면서 이런 가르침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웃음> 주님께서 종말론 강화를 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예고하셨는데 케 아마 사도들은 자신이 겪는 일들 속에서 이전에 주님이 깨우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음 21장 6절로 19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음,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쫓아간 자들입니다. 저들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하게 인식하였을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만이 주님의 나라가 약속대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주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하여 더욱 큰 사명감을 느끼면서 주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사에서 볼 때도 봤잖아요. 고난받는 종과 고난받는 종과 연합한 종들의 고난. 그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고 또그실그 그 실질 안에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고난 받으면서 단순히 그냥 짜부러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돼 나간다 하는 것을 고난 속에서 어, 믿음으로 어, 바라봤을 것이다 이 말이.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평화로운 시기에 살아가니까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환란의 바람이 언제 불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될때 우리가 그럼 과연 주의 증인으로서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작은 일에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연단 받는 시간 동안에 그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환란의 바람이 불면 그냥 다 날아가요. 기본적으로 주님이 평화로운 시기를 주실 때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위기시에 말할 것도 없죠. 위기시에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겪은 일이지만 뭐 우리하고 무슨 별큰 상관이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기록들이 왜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의 증인으로서의 일을 할때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전진하고 확장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주, 주님은 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속에서 그신 경영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보, 나타내 보이 그러니까 기꺼이 하는 예 코앞에 그 현실적인 이익만 생각하면 요 결국은 나중에 주님의 그 일꾼들을 다 배쳐가고 자기 행복을 쫓아서 그냥 주의 일꾼들을 대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자유로운 회복된 인간상은 한 번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새 사람 됐다고 하는 것,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모든 신자들이 꿈꿨던 세계에 살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대단한 그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좋으면 우리가 요만한 자존심. 못 지키는, 그런 못 이기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되고 요만한 그 돈에도 그냥 잡빠지는 일을 해서는 주의 사도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으며 옥에 갇히게 되어 어떻게 보면 적대 세력이 승리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복음을 들은 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도록 해서 하셨습니다 무려 남자만 5천명이나 되는 그런 인원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들의 투옥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은 거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이게 지금 뭐저 우리 교단에 또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뭐 세종 개혁교회 목사님이 많이 아프셔서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인데. 그 교회는 지금 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헌신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도, 이 코로나 위기 시기에 또 교회도 확장하고, <웃음> 옮겨나가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참, 어, 주님의 일은, 어, 저, 저도 그, 그, 그 얘기를 했어요. 조목사님은. 어, 주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포기할 때 주님이 하신다고 <웃음>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 예, 예, 똑같아요. 뭐 옛날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웃음> 사도들의 투옥에도 거칠 것이 없다. 복음 전파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외형적인 장애에 매, 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단적인 예가 됩니다. 당신이 작정대로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다 성취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 통치해 가시는 주님의 역사는 그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거칠 것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작정된 보편 구원의 완성을 향한 인간적인 장벽에도 약. 그, 완성을 향하여 인간적인 장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하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영광의 그릇으로 쓰셔서, 사도들을 영광의 그릇으로 쓰셔서 그 질서와 경륜을 나타내도록 하시되 그들이 세상적인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그들이 전한 복음은 막힘이 없이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일본 선교, 뭐, 다른 나라 선교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렇게 준비해 갖고 와서 몇달 안에 복음 전하고 죽, 는데도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자꾸 확장돼서 우리가 지된 것이고, 일본도 그런 것이고, 우리는 뭐, 토마스 선교사가, 그래, 그래, 그런 것이지만. 그러면, 죽은 게, 그 낭비하는 생활이 아니다 고난받는 게 낭비하는 생활이 아하니다 하나의 밀알이 떨어, 떨어져 썩으면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고, 주님의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실 평생 준비하는 삶을 살고 어느 한날그 사역을 감당하고 죽어도 영광이에요, 사실은. 그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기간이 있는, 기간 중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게 뭔가 지금까지 본 대로 첫째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적대 세력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겨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 그리고 당신의 통치가 사도들의 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더 확장되게 하신다. 복음의 능력으로. 거기에 사도들은 거기 가담한 자로서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 질서 그그 그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어그그 그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활동할 때 적대 세력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 하는 것과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성신의 인도를 따라 그런 적대 세력들과 대응하여 기꺼이 옥에 갇히는 어려움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하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대 세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비신화화하여 철저하게 현실적인 인본주의에 입각하게 하는 그 글로 몰아가는 종교 합리주의자들과 물질주의자들이며 또 한편 다른편으로는 구속계의 연결점이 없는 주관적인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 역사적인 환경이에요.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뭐, 신령주의자들이라고 하지만, 그, 복음계시와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외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힘들게 하는 겁 개혁신앙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이 없는 사람들. 이게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인 대적들이 더 어렵죠. 이런 자들이 기독교 형식을 취하고 앉아서 정통한 개혁신앙을 추구하고 그 본질 안에 우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압박할 것입니다. 아직은 저들이 구체적으로 그 마술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저들이 조직적인 한 통일성을 이루며 실권을 장악하게 되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지금 개혁신학이 유행이잖아요. 저들이 그 껍데기만 쥐고 실권을 점차 많이 쥐, 쥐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실세가 되면, 이 실질적인 얘기하면, 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런, 저, 저, 광안문에서 뭐 활동한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웃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하에 마땅히 준비하고 나, 하고 나가야 할 견인불발의 신앙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끄떡하지 않고, 이전에는 누가 요만한 거내 것만 뺏어가도 난리가 났고, 요만한, 내 눈길만, 눈길만 이상하게 줘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탬볕던 존재들인데, 이제는 그런 거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그, 그, 아빠가는 눈길로 봐도, 어, 넉넉하게, 그,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이죠. 예? 네? 내꺼, 어, 겉옷 달라오르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가자고로는 식민도 가고, 해야 이게, 이제 자기 책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책임 하나, 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주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게 견인불발의 신앙이지. 자기 필요한 때 필요, 유익 구하고, 늘, 저기, 고난 받아야 할일 살살 피해 다니면, 뭐 이런 건안 겪는 거죠. 그리고 사도의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교회알러서 겸손하게. 주님의 영, 거룩한 영광의 그릇으로 쓰이는 일에 감사하고, 복음의 결과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어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확장되고, 주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짧은 본문에서, 어, 생각할 수 있는, 나 안에 갇히면요, 나 안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단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